오늘은 에스니키친의 첫 파스타 레시피 토마토 베이컨 파스타입니다. 오늘 생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건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생 토마토 소스 매력에 빠지실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토마토와 베이컨, 마늘, 엔제리어 파스타 그리고 크러쉬드 페퍼가 필요합니다. 살짝 매콤한 맛을 내주면 더 맛있거든요. 그 다음은 오늘의 메인 소스 생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줄거라서 먼저 토마토 토마토를 데치기 전에 꼭지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껍질 부분에 열십자로 살짝 칼집을 내어줘요 서 뜨거운 물에 넣어 살짝 데쳤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토마토가 데쳐질 동안 베이컨도 잘라 주는데요 베이컨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소스를 만들어 줄거예요 너무 작게 자르시면 베이컨이 탈수 있으니까 한 3-4cm 정도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토마토가 데쳐진 것 같은데 건져 내서 이 물에 파스타를 바로 넣을 거예요 물 버리지 마시고 면 삶을 때 다시 사용하세요 어, 이제 토마토 껍질이 이렇게 슬슬슬 벗겨지죠 오늘 저는 2인분을 만들 거라서 토마토 2개를 사용했어요 껍질 모두 깨끗이 벗겨주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소스 만들 때다 으깨어질 거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또 마늘 향도 낼 거라서 이렇게 잘게 다져 놓았어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건데요. 중불에서 베이컨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베이컨이 익으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에 다져 놓았던 마늘과 크러쉬드 페퍼를 넣고 같이 볶아서 마늘향과 매콤한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바로 넣어줘요. 바로 소스가 되도록 저는 메시드 툴로 으깨줬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되직하다 싶으시면 면 수를 중간에 조절하면서 넣으셔서 소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 간을 보시다가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베이컨 자체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안 넣었어요. 이렇게 생토마토 베이컨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무지 간단하죠? 이젠 파스타 면을 넣고 소스랑 섞어주면 돼요. 저는 이 소스가 엔젤리어에 잘 배이도록 좀더 끓여줬는데요. 자 이제 드시면 됩니다. 드시기 전에 파마산 치즈나 그라인드에서 뿌려주면 풍미가 더 살아나서 정말 맛있는 토마토 베이컨 파스타를 즐기실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건강한 한끼 파스타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